안녕하세요 블록체인입니다. 여러분 4차 혁명의 큰 화두인 블록체인이랑 인공지능이 두 가지 기술을 하나로 합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AI크립토의 이성재님과 설재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AI크립토의 이성재 대표입니다. 네, 저는 AI크립토에서 기술 부분을 맡고 있는 설재호 대표입니다. 반습니다 아, 아, 저희 AI 크립토를 한 문장으로 뷰어들이 알수 있게 설명 좀 가능하신가요? AI 크립토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쪽 관련해서 독점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데이터, 그리고 모델들이 지금 독점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탈중앙화해서 인공지능 쪽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그런 자원들을 이제 제공하겠다는 인공지능 관련 에코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이 AI 크립토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나요? 일단 AI 크립토에서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GPU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GPU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어 블록체인이랑 또 이제 이런 인, 뭐랄까 저기 가상화폐 둘다 이제 GPU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어, 가상화폐 쪽에서는 이제 가상화폐를 마이닝, 채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GPU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쪽도 사실은 GPU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할때 이제 GPU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GPU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어, 가상화폐 채굴할 때는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의 이제 난수 코드를 찾아 가지고 이제 어떤 숫자를 찾아내서 이제 아 이게 어, 뭐, 가상화폐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또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해시코드를 찾아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 쪽에서는 또좀 다른 형태로 이제 이런 GPU를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가상화폐랑 좀 다른 형태로 이용하하는데좀더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연산 작업을 하는데요. 요거를 그, 쓸데없이 낭비되는 이제 GPU를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걸 좀 의미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GPU를 마이닝 하는 여러 가지 공장들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채굴장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남는 이 GPU를 어그 이제 머신 러닝 쪽에 활용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과 연결을 해서 이제 그런 GPU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어디서 뭘, 학습시, 뭘 학습을 시킬 거냐라고 할때 이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뭐 예를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학습을 시킬 때 이제 보통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은 예로 하는 것들이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을 학습을 시킨다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고양이 사진 놓고, 고양이, 사, 고양이 사진이랑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다, 이것은 강아지다. 라는 거를 같이 이제 사진 두 개와 그리고 대답 두 개를 이렇게 페어로 학습 시켜야 돼요. 기계한테. 그래야지 기계가 아 이거는 고양이 사진이고 이거는 강아지 사진이라는 걸 알아요. 이제 이런 사진들을 뭐 백만 개, 천만 개를 쭉 쌓아가지고 이거를 쭉 학습시키면은 기계가 대충은 알아요. 아 이런 형태는 이제 다 고양이구나. 이런 형태는 다 강아지구나. 이것을 학습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백만 개 전부 다 이것은 고양이야 이것은 강아지야 라는 정보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거는 기계가 스스로 이 대답을 만들지는 못해요. 일정 양 이상의 데이터가 기계한테 학습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보는 그 일반적으로 그냥 뭐 되게 쉽겠지만 그냥 한 3, 4살짜리 꼬마도 이거에 대한 대답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또 하나의 서비스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서비스예요. 이제 정보가 필요로 한 사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군데를 연결해 주는 거고, 일종의 지금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서비스라고 비교하면은 약간 좀 오픈마켓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또 이제 뭐 GPU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 형태의 뭔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그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용자들 뭐 애플이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어디가 됐건 뭐 구글이 됐건 이제 그들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저희가 툴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들이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이제 뭔가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좋은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세 네. 가지 박자가 사실은 다잘 맞아야지 하나의 큰 생태계 내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고요. 실제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세 가지가 지금 잘 되는 서비스나 플랫폼이 지금 없어가지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 좀 겪고 있어요. 요거를 좀 해결하고자 해서 요런 에이크립토 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네.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일단은 마이닝이 기본이 되는 그 블록체인과 그 머신러닝이 추가되는 인공지능을 두 개를 약간 비교를 해드리면은 그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기술은 이거를 그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 작업을 반복적으로 그 해서. 풀수 없는 단순 연산들을 상당히 많이 반복을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서의 머신러닝은 그 단순한 데이터들을 수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귀납적으로 찾아가게 하는 그렇게 해서 단순한 연산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라는, 연산, GPU라는 장, 장치는 그런 단순한 연산들, 하지만 수많은 연산들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채굴과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에서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이 되는 그런 그 자원의 그 불균형한 분배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는 기존 채굴에서 사용하는 그 하드웨어들을 혹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 자원들을, 유휴 GPU들을 그 인공지능 연산에 활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연산에 기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가치 있는 결과들이 나와 산출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기존의 그 블록체인의 마이닝 산업들, 그리고 어이 기존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 유 지표들을 그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쓰게끔 하자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지금 이미 그 인공지능에 사용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이미 잘 가공된 어 표현하자면 장인의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진 데이터들인데 이게 A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A회사만 쓸수 있고 B회사가 만드는 데이터들은 B회사만 쓸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성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고양이 사진만 10만 장을 가지고 있어도 개 사진이 없으면은 고양이만 가지고는 고양이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잘 가공된 데이터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서 이런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에서의 그질 좋은 데이터들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요. 알고리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은그 특정 알고리즘들이 항상 학계에 논문이 발표되고 그걸로 만들어진 그 최적의 결과들이 항상 대모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 산업 현장에서구나 그 학습 현장에서 이 모델을 실제로 구현했을 때는 동일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그이 어, 이 모델을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느냐, 혹은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공지능의 인공지능 기업들의 핵심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면은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블록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서 실패한 작업들은 위성재 대표님이 그걸 피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둘이 실패한 작업을 사회자님이 또 다른 트라이어에서는 다르게 회피해서 할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실수들을 모아서 성공을 가는 길을 쉽게 제공을 해줄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음. 음. 그러면 이 AI크립토의 프로젝트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 지금 AI크립토 멤버 자체는 작년부터 모여서 이런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저희 팀 멤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인공지능 쪽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쪽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10년 이상씩 다들 연구한 이제 박사급 인재들로 구성한 팀 멤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들 이제 같이 이제 사업적으로 뭔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B2B 서비스도 만들고 B2C 서비스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 이런저런 이제 것들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좀 많은 거예요.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이제 그런 하드웨어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은질 좋은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의 수급 또는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을 기업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많은 허들과 또 이제 시장에서의 진입장벽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올해 초부터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그런 방향성을 살짝 쉬프트해가지고 AI 크립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기획을 하고 빠르게 실행을 해서 세 가지 모델을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세 가지 서비스를 기획을 한 거고 이걸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다 같이 이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그 프리셀이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5월 말에 5월 30일날 정식 ICO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펀드가 모아지면은 이런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관련해서 팀을 좀더 많이 에드업을 하게 에드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과 조금 더 이제 고퀄리티된 그리고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고 올해 말 정도에 이제 베타 키가 나올 거고요. 베타 서비스가 나올 거고 내년 정도에. 내년 여름 정도까지 이제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면 AI 클립토의 미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를 이렇게 오래 해오면서 그 실질적으로 느낀그 장덕들을 어떻게 좀그 타개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동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해보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베네핏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것들을 실제로 로드맵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뭐 GPU 데이터 알고리즘을 어떻게든 쉐어를 하자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어 그냥 그런 그 마켓을 만들자 혹은 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자 라는 식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이제 그것들을 포함을 해서 어, 어떻게 보면 독점화돼 있고 되게 중앙화돼 있는 이런 인공지능 산업 자체를 좀 오픈 오픈 인더스트리로 만들어보자라는 게 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세 개의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이제 AI 캐릭터 뱃셀이라는 레이어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사용자들, 개인 GPU 소유자들, 뭐 개인 데이터 생성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베셀 안에서 그 부인들이 자원을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다른 양 한쪽 끝에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AI 산출물 결과들을 실제 산업에 이용을 할수 있는 뭐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나는 프로그램이 한 줄도 모르고 코딩 하나도 모르는데 아이디어만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은 쉽게 인공지능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들이나 어떤 그 중간 결과들을 조합을 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빌드 플랫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의 서비스로 존재하는 를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쉐어할 수 있고 이것들이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이 어떤 조절 장치들을 이제 스켈레톤이라는 레이어 단에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것은 이런 그 뱃셀, 스켈레톤, 오가니즘단의 생태계들이 제 역할을 하면은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 연구자, 스타트업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고요.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이그 구성원들을 저희는 AI 크리토 소사이어티 멤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AI 크리토 소사이어티에 해서 자생적으로 살아 숨쉬는 생태계 AI 크리토 에코 시스템이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AI 크리토처럼블록체인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경쟁사들이랑은 어떻게 경쟁을 하실 건지 저희가 처음에 이런 그 인공지능 산업의 고충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면서 과연 이게 가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연구를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업화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좀 심층적인 토의와 조사가 필요했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조사를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오픈되어 있는 인공지능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대충 한 20, 30개 이상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데이터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그 GPU를 쉐어링 한다던가 되게 저희랑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천천히 하나하나 들여다 봤었을 때, 대부분은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구현을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재원을 블록체인, 크립토커런, 가상화폐를 이용을 해서 ICO를 하고, 이 재원을 가지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서포트하겠다. 이상의, 그러니까 정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탈중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그 투명하고 그 공유된 장, 공유원장을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봤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이 AI 크립터 에코시스템 내 존재하는 AI 크립터 베셀, AI 크립터 스켈레톤, AI 크립터 오가니즘에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핵심은 이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각각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그 어떤 하드 웨어 제공자, 데이터 생산자, 뭐 알고리즘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과 관련한 수많은 개발자들, 과학자들, 혹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려는 뭐 작은 스타트업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자원들을 공유하고 함께 소비하고 그렇게 해서 공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동맹, 얼라이언스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혜택은,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 큰 회사나 심지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저희도 아니고, 이 인공지능 산업에 종사하는 이 AI Crypto Society의 모든 멤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리자라는 일종의 좀그 철학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에코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소사이어티 멤버들이 바로 누구나 될수 있다.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협업하고 계시는 파트너사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파트너사들은 저는 일단 아까 철조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기업과 파트너사를 지금 맺으려고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탈중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멤버들은 지금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스타트업 또는 작은 기업 또는 개인 또는 어떤 학교에 있는 작은 단체나 이런 인공지능 관련 종사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소사이티나 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최대한 많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목록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한명한명 한명 저희가 정중하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제, 저, 저희가 이제 그 명단을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혹시 이제이 영상을 보시고서 어느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 소사이트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거있으면 뭐,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가상화폐 쪽은 이제 한번 이제 이런 광풍이 불어닥쳤기 때문에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어, 나도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런 관심이 많이 생겨, 생기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인공지능 쪽은 아직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SK 텔레콤 누구나 아니면 카카오 미니 뭐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의 뭐 작은 시작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핸드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폰 시리나 또는 삼성에서 나오는 뭐 빅스비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죠. 뭐 얼마 전에 개봉한 이제 뭐 아이언맨 그. 이거 뭐냐 어벤져스 인피니티 같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아이언맨이 쓰는 이제 자비스 같은 수준의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올 날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AI 클토 같은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저희 서비스가 잘되면 잘될수록 그런 정말 혁신적이고, 정말 진짜 똘똘하고, 정말 진짜 괜찮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 디딤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 저희 프로젝트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 이제 대세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고요. AI 크리에이터 인터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